저의 아버지는 40대 중반의 어머니 와 10대 여동생을 살해하였습니다. 2014년 여느 지방과 다름없는 평범한 가정에서 성장하였고 저는 군 복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문제없이 소소한 행복 들로 지내는 줄로만 알았고 20여 년이 넘도록 함께 지낸 가족들의 삶을 송두리채 아삭한 건 다름 아닌 주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처음 주식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은 직장으로부터 날라 온 광고사직 때문이었는데요. 중년의 나이로 사회에 다시금 나아갈 자신이 없었던지 그동안 모아온 돈들과 퇴직금으로 전업투자자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투자에 대한 기본 지식이 부족하였고 매일 큰 손실을 보면서 결국에는 퇴직금까지 다 날려버리게 되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복구하고 싶은 마음에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으면서 주식투자를 이어나갔고 단기간에 손실 만회를 목표로 큰 돈을 만지다 보니 너무나도 쉽게 돈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때 생긴 빚이 3억 2천만원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모르던 상황이었으며 어머니와 여동생 또한 아버지가 그렇게 큰 빚이 생긴지 몰랐습니다. 이에 아버지의 주장으로는 그 사실을 알릴 수 없었으며 어머니와 여동생을 책임질 수 없다는 판단이 들어섰고 군대에 가있는 저를 제외한 가족들을 살해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후 본인 또한 삶을 포기할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아버지는 철저하게 살인계획을 준비하였고 범행을 실행하였습니다. 먼저 수면제를 가로로 준비하여 맥주와 우유에 섞은 다음 반강제로 권유하며 마시게 하였습니다 이후 둘다 잠이 들기를 기다렸고 여동생이 잠이 든 것을 먼저 확인한 뒤 어머니에게 향했습니다 이어 본래 계획은 번개탄에 불을 붙여 질식사로 위장하려고 하였으나 연기가 차기까지의 시간과 문틈 사이로 빠져나가는 연기로 인해 이웃들이 알게 될까봐 또는 가족들이 잠에서 깰까봐 두려웠었다고 합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자 목을 졸랐고 몸부림치는 어머니에게 다시 한번 전선줄로 목을 감고 결국 눈을 감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바로 여동생에게 향한 아버지는 첫 번째 범행에서 너무 많은 힘을 썼다고 체력이 다하여 여동생의 손과 발을 청테이프로 감은 뒤 목을 졸랐습니다. 이후 본인의 극단적 선택에 있어 두려움을 느꼈던 것인지 며칠 주춤하는 사이 경찰에 신고되었고 그렇게 구속이 되었습니다. 허나 뻔뻔하게도 1심에서 어머니에게 동반자살의 동의를 얻어 진행한 것이라 별론하였으며 25년 징역형의 선고가 내려지고는 너무 심하다며 항소하기도 했습니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으며 더큰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까지 하셨어요. 이에 저 또한 용서할 수 없는 친족 살례에두 번의 법정 편지를 작성 하였습니다. 결국 2심에서 35년형에 처하였습니다. 다음 내용은 법정으로 보냈던 당시 서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판장님. 저는 그동안 군에 복무하다 지난 2015년 7월 13일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하였습니다. 집에 돌아가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허무하고 참담한 기분을 느낍니다. 아버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어떻게 가정을 꾸려나가시는지 잘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저나 가족들에게 어려운 사정을 터놓고 대화를 하고 어려움을 같이 극복을 했어야 했는데 본인 혼자서 책임을 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렵더라도 집을 팔아서 빚을 갚고 월세방이라도 얻어 새로 시작했어야 했었습니다. 저는 이번 아버지 재판날인 16일날 저희 가족이 살던 아파트를 팔 것이며 제가 대신 부모님 빚을 다 갚고 남은 돈으로 학교 근처에 원룸하나 세를 얻어 학업을 계속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될 일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꿋꿋이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동생 몫까지 다 짊어지고 이겨나가겠습니다. 감히 재판장님께 아버지를 용서해 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아서 가장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아직은 잘 알지 못합니다. 저도 커서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고 가장이 되면 아버지 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을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 추석에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동생을 대신하여 친할아버지친할머니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아버지를 대신하여 용서를 빌고자 합니다. 재판장님 죄송합니다. 아버지를 대신하여 용서를 빕니다. 제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동생을 대신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꿋꿋이 살아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판장님 죄송합니다. 다 처분하고 빚을 다 갚고 나니 돈이 7천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돈에서 일부 원룸 보증금을 지불하고 월세를 얻었습니다. 조그만 방이지만 저는 여기서 새 출발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추석 때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2박 3일을 있으면서 하루는 친 가에서 하루는 외가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어머니와 여동생 묘소에 다녀왔습니다. 아직도 외가에서는 냉랭하지만 점점 좋아질 것으로 느끼고 왔습니다. 앞으로 제가 더 자주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부모님과 여동생까지 대신하여 더 열심히 생활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앞으로 저는 아버지와 같은 실패를 하지 않겠습니다. 비록 많은 돈은 아니지만 소중하게 생각하고 제가 열심히 노력하여 부모님과 여동생이 못다한 삶을 열심히 살아가려 합니다. 주가 조작에는 투자시장에 관심을 자극할 만한 소재 모든 것들이 쓰일 수가 있죠. 소재가 전혀 없고 특히 적자가 큰 기업이 써먹기가 좋답니다. 대형 이슈를 하나 만들어서 시장에 던져놓으면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알아서 몰려드니 말입니다. 흔한 방식은 허위지라시지요. 당국이나 한국 거래소에서 개별 기업이 내는 공시를 일일이 심층적으로 검증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은 공시에 검증 안 하냐며 금융감독원에 직접 전화해 본 적도 있는데 인력 부족으로 의심 사례조차 못 돌려냅니다. 그리고 주가 조작단들은 현직 증권사 직원을 섭외하기도 합니다. 증권사에서 실제 거래 가능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주문을 걸어주면서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죠. 실제로 이런 작업을 10개월 정도 지속했는데 의심도 안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투자유치나 자원기술 개발 사업이 써먹을만 했습니다. 일례로 외국해 해제 펀드에서 수백억대 투자 유치를 받았다는 허위 정보를 시장에 흘립니다. 외국인 투자를 가장하는 게 제일 좋은 전략입니다. 소재지를 해외에 둔 페이퍼 컴퍼니면 검찰이 검증하는데 애를 먹으니 하지도 않더군요.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이나 공장 건설도 좋은 소재입니다. 저희 팀은 지난 2009년에 저 멀리 몽골의 금광 개발 사업에 참여한다고 소식을 흘려 주가를 비웠고 555억의 시세차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반도체 공장을 건설한다고 해보기도 했죠. 금광이나 반도체 공장에 따르는 이익만 수백 수천억이라고 광고하는 겁니다. 호위라는 사실이 드러나도 주가가 급등했을 때 나는 이미 팔고 나오니 문제가 없죠. 지난 2012년에는 정치 테마주로도 한몫 생겼습니다. 인터넷 증권정부 카페를 이용해서 대선 주자와 정책 관련 종목 작업을 거쳤지요. 요즘은 소셜미디어, SNS를 통해서 시세 조정도 용이해졌습니다. 주식 리딩을 해주는 것처럼 카톡방 7개에서 8개만 개설하면 한 방당 1000명 정도 인원 모으는 건 금방입니다. 잘 모르는 소액 투자자들을 이용하는 게참 편하지요. 다단계식으로 전국에서 운영하면서 종목 불입고 매입 가격을 지정하는 겁니다. 우리 지시를 받는 수백 수천명이 동시에 시세조정 주문을 넣는 건데 금융당국이 이거 잡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사정을 모르면 연관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또 최근에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이용하답니다 처벌에 대해서는 솔직히 두렵지도 그렇다고 크게 걱정은 안합니다. 한국증시는 주가 조작할 만한 판입니다. 아니 올려 하라고 등 떠밀어 주는 거 아닐까요? 우리나라는 경제사범에게 관대하고 주가 조작 처벌도 그리 세제도 않죠. 2017년에는 주가 조작을 했던 모기업 회장이 집행유예 받고 그랬습니다. 사회봉사나 120시간 하라고 하고 협조자들의 사정은 더 나은 편입니다. 주가 조작에 가담했던 증권사 직원 5명만 해도 2018년에 재판에 섰는데 초범이고 정도가 경미했다는 이유로 벌금 500만원만 선고받았습니다. 해외처럼 천문학적인 벌금이나 형량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모든 뉴스에 주가 조작으로 도배되는 상황은 생기지 않았겠죠. 일례로 미국 앨런 주가 조작 사태에서 회장은 45년형, CEO는 185년형을 받았고요. 중국에서는 주가 조작에 걸린 베이바다오 그룹이 1조에 가까운 벌금을 받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국내도 처벌 수위가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주가 조작할 엄두를 못낼 정도는 아닙니다. 국내에서는 엄두가 안날 정도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사법 당국에 또 이를 입증해 내기도 참으로 어렵지요. 그러니 누군들 주가 조작을 안 하겠습니까? 주가는 1%가 소문을 만들고 99%가 뒤를 쫓는다. IMF 얼마 뒤 기업 홍보실에서 근무하다. 느닷없이 잘린 저는 어느 날 누님의 소개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고, 처음 증권에 손을 댄 것은 승부 겨루기의 긴장감을 즐기기 위해라고 고백하려 합니다.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변변히 못하는 무능한 동생을 위해 누님이 1500만 원으로 주식 계좌를 하나 만들어 준 것입니다. 돈도 돈이지만 주식을 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것도 좀 배우라면서 말이지요. 그러나 증권 세계의 승부는 긴장감을 넘어서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시큰둥하게 쳐다봤던 계좌에돈이 하루가 다르게 불어나는 것을 목격한 저는 세상에 뭐 이런 것이 다 있나 하며 주식의 세계로 점점 빠져들게 되었답니다. 처음에는 신문이나 TV를 통해서만 시세를 확인하고 전화로 주문하던 것을 경제신문을 구독하게 되고 케이블 TV를 시청하고 컴퓨터를 장만하며 인터넷을 설치하였죠. 저에게 매일매일이 권태와 무기력의 연속이었던 하루하루는 기분 좋은 긴장감과 가슴 부푼 기다림으로 바뀌었습니다. 돈이 하염없이 벌리고 있으니 제 스스로가 신이 났던 게지요. 아침 7시면 잠자리에서 빠져나와 세면을 하고 해맑은 정신으로 경제신문을 읽으며 산업, 금융, 부동산 등 주식시장 변동에 영향을 줄수 있는 경제 분야 뉴스와 국내의 지표들을 꼼꼼히 읽고 확인한 다음 다시 일반지를 펼쳐들고 정치 상황이나 시장 동향까지 세심하게 체크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면 건너방에 만들어 놓은 본 작업장으로 건너가 바야흐로 시황 방송을 시작하려는 케이블 키 비워 PC 모니터를 켜놓고 개장시간을 기대감과 긴장감으로 기다려봅니다. 그것은 신선하면서도 억제할 수 없는 새로운 삶의 활력소였지요. 오히려 지루하고 참기 힘든 것은 어느새 오후 3시쯤 하루의 시장이 끝나고 이튿날 아침 다시 장이 열릴 때까지의 16시간을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장이 열리고 있는 동안에는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똑같은 긴장감과 기대감이 계속되어 다른 잡념이 끼어들 여지가 없었거든요. 그러니 장이 열리지 않는 토요일 한나절과 일요일 하루를 온전히 기다려야 하는 주말이 오히려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참고로 그 당시에는 토요일 오전에도 장이 열렸답니다. 저의 생활은 점점 생산적으로 되어갔고 하루하루 장고의 총액이 늘어갔으니 그만큼 보람과 즐거움도 더해갔어요. 주식은 낚시와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낚시질이 지능과 판단력이 전무한 수중 동물과의 단순하고 일방적인 게임인데 반해 이 주식 낚시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과 세상 전체를 상대로 서로 간에 온갖 지혜와 책략을 다투어야 하는 비투성이 싸움이었고 살벌한 승부도군요. 그래서 저는 그 힘든 승부를 위해 끊임없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일을 게을리할 수 없었습니다. 신문과 방송 따위 각종 정보 매체들의 기사를 바탕으로 그날그날의 주가지수 변동 상황을 점검 체크하고 지수 이동 평균선들의 상호 등락관계 기간 거래물량과 고객의탁금 증가 추이 외국시장의 동향과 외국인이나 국내 기관들의 움직임 세계경제의 호불호 전망 등 온갖 기술적 지표와 실물경제 추이를 점검하였을 뿐 아니라 심지어 주식과는 별 상관이 없어 보일 수도 있는 국내의 정치사건이나 운동경기 영화제 따위의 큰 행사들 때로는 예기치 않은 기상변화나 시정헛소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광범위하고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 판단에 따라 매매 종목과 매매 타이밍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주식 노름에 몸과 마음을 다해 열심히 매달린 덕분이었는지 나의 계좌는 노력과 정성에 넘칠 만큼 나날이 부풀어갔죠. 멀쩡한 동길 흐름 끊길 것 같아 주말이나 공휴일마저 건너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식은 팔아야 내 돈이었습니다. 아무리 주가가 올라도 때마쳐 이익을 실현하지 않고 계속 안고만 있으면 그 이익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불안한 거품 같은 수치상의 재산일 뿐이었지요. 그래서 지수가 700까지 오르거나 자신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주가가 3만원을 가면 무조건 처분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던 어느 날 난데없이 큰 폭의 지수 하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의 주종목 역시 하한가를 기록하며 폭락을 시작했고 3만원을 코앞에 두고 있던 종목은 눈깜짝할 사이에 2만원 가까이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다더니 갈수록 수렁이었습니다 오를 때는 지겨울이 많지 계속 오르더니 내릴 때는 그보다 더진절이칠 만큼 줄줄 흘러내렸답니다. 어쩌다 하루 이틀쯤 하락세가 진정될 듯 조마조마한 횡보장세를 연출하다가도 이튿날이면 보란듯이 무참한 하락세가 이어졌고요. 활황장세에서는 온갖 호재가 춤을 추었지만 이제는 온갖 악재만이 난무했습니다. 러시아 은행들의 디폴트 가능성 브라질을 시발점으로 한남미나라들의 국가부도 위기 엔화 약세와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하 가능성 대형 상장사들의 유무상 증사물량 압박 예탁금의 급속한 감소 등 주식시장 주변은 국내외로 온통 불안스럽고 기관적인 악재 천지였답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장세를 희망적으로 읽을만한 재료가 아무것도 없었죠. 그날의 증권시세도 어김없이 벌건 사막에 풀어놓은 미친 개였어요. 전에는 하루하루가 돈이었지만 이제는 하루하루 돈다발 빠져나가는 소리만이 요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계속 저점 매수를 외치고 있었지만 매일매일 전날의 예상치들은 기억에도 없다는 듯이 그때마다 그럴듯한 새 근거를 제시하며 지수의 지지선을 계속 제시하고 있었지만 종합주가지수는 아랑곳 않고 계속 떨어지기만 했어요. 종합주가지수가 마침내 드디어 400마저 깨뜨리던 어느 날 그동안 지긋지긋할 정도로 인욕의 나날을 보내던 나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의 미련을 모두 버리고 그 애물단지들을 모두 팔아버리게 됩니다. 아니 속된 말로 땅통을 찬 것이었죠. 이유는 여러가지였지만 허욕과 오기스런 집착에 대한 반성, 기관들에 대한 의심과 주식시장에 대한 회의 등 여러가지 요인들이 저를 마침내 주식들을 모두 내다 팔게 한 원인들의 한가지씩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증통계 경력 30년이라는 진짜 전문가의 허심탄회한 양심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주식 전문가들의 충고나 조언을 절대로 믿지 마시오. 어느 날 방송사로 주식시장에 대한 강의를 하러 나온 한 증권사 지점장이 무슨 억하심정에서인지 마침 생방송 중임을 기회삼아 불쑥 속마음을 충격적으로 털어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20대부터 이 나이까지 30년 동안을 증권동네에서 살아왔지만 그동안 주식으로 돈번 사람 못 봤고 주식 오래하는 사람치고 망하지 않은 사람 못 봤습니다. 왜 주식해서 돈못 벌고 패가 망신하는지 아십니까? 속을 알고 보면 그 노름이 원래 다 그렇게 되도록 꾸며져 있기 때문이에요. 기관 사람들은 좋은 줄을 미리 점 찍어 사놓고 상승 목표 가격의 70% 정도 올랐을 때부터 그 종목을 유망주라 부추기며 추천 종목에 올립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몰려들어 주가가 마저 올라가면 그 주식을 팔아치웁니다. 솔직히 저희 지점도 그러고 있으니까요. 심하게 말씀드려서 저희 회사 직원이 어떤 종목을 추천하면 일반 투자가께서는 그 종목을 파시는 편이 나을 겁니다. 그러니 애시당초 개인들은 주식에서 돈을 벌 수가 없지요. 거기서 일찍 손을 털고 나오지 못하면 폐가망신밖에 남을 것이 없어요. 주식은 원래 마약처럼 인격이 없는 중독성 게임이거든요. 방송사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이 사건은 증권가 사람들의 빗발치는 성토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뼛속을 파고드는 아픈 깨달음을 주었고 사실상 그것이 주식을 모두 팔아치우게 된 진짜 이유였습니다. 시장이 롤러코스터를 탄듯 미친 듯이 오르내린 날이면 흔히들 피를 말렸다고 하지만 당시 그건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죠. 저는 큰 손해는 보았고 지난 아쉬움이 남긴 했지만 모두 정리하고 나니 모처럼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부터 주식시장은 갑자기 까닭머를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상승세는 하루뿐이 아니었고요. 근한달 동안 400대까지 밀려내려가 전혀 기를 쓰지 못하고 있던 종합주가 지수가 무려 700선 넘어까지 200포인트 이상 오르며 초강세 상승장을 이어갔습니다. 물론 제가 팔아치운 주식들 역시 연일 힘차고 자랑스런 상승세를 숨가쁘게 이어갔고 그것이 저의 마지막 투자가 되었답니다. 증권가의 승패는 누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이른바 개미군단이라고 불리는 개인투자자는 소문을 쥐고 흔드는 기관투자자들 앞에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지요. 정보는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조작되는 것이고 개인은 기관이 조작하는 집단 언어 앞에 무력했다는 게그 시절 깨달은 바입니다. 저는 40대 후반의 가장입니다. 제가 사연을 올리는 이유는 개인 투자자가 어려운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저처럼 하지 마시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전달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주식을 시작할 때는 회사를 입사하고 5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입니다. 당시 입사 동기가 주식으로 돈을 벌고 있었고 제 생각으로도 적금에 돈을 넣어 놔두는 것보다는 우량주에 투자하자며 2천만원 정도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좌개설을 하게 되었죠. 현재 21년째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 주식 경력은 16년 정도 된다고 봐야겠네요. 투자의 세계에 들어서며 주식에 대한 이야기 꽃을 피울 무렵 회사 동기가 당시 2년 전에 사놓은 주식으로 상한가를 10번이나 먹는 것을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걸 옆에서 보고 있던 저는 우량주에 넣어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때는 그게 작전이니 세력이니 잘 알지도 못하던 초보였었고요. 돈이 제대로 불어났던 동기의 계좌의 젊은 날의 시절은 마냥 부럽기만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그때부터 급등주 따라가고 작전주에 몰입했던 것 같습니다. 참 숱하게도 당하셨던 그 종목. 보물선을 발견했네 금광에 산만 꽂아도 난 돈방석에 앉는다. 서해바다에 보물이 매장되어 있어 찾고 있다는 둥그 당시 이 말은 누구나가 들었을 것이고 이런 뉴스들을 다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흔들리지 않은 사람도 없을 거고 말이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여기저기 따라다녔고 어느새 2천만 원은 계좌에서 거의 사라지고 없더군요. 처음 깡통으로 가는 길은 쾌속이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곧바로 저는 다시 마이너스 통장에 5천만 원을 만들어 투자하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진짜 잘해봐야지 했습니다. 이미 저는 주식에 중독이 되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나름 분석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괜찮은 종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천만 원의 값진 경험이 있었기에 실수를 하기 싫었고 최선을 다했죠. 그 관련 주로는 서울 지하상가에 백여 곳이나 매장이 생겼고 중국 진출도 막하는 시기여서 이건 오래 놔두면 진짜 된다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었죠. 5년만 묻어두고 직장 생활만 열심히 하자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 천원 후반에 들어가서 정말 주식은 쳐다도 안 봤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가량이 지났을 때 시점입니다. 내가 어떤 종목을 들고 있는지 알고 있던 직장 동기는 주식이 하한가를 갔다며 빨리 팔라고 했습니다. 대체 이건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고 떨리는 손으로 이럴 리가 없다며 부랴부랴 주식 계좌를 확인해보았습니다. 당시 상하한가는 최대 폭이 15%였고, 천원대 초반까지 떨어져 있던 단가는 원금 대비 수익률로 마이너스 40%가 되어 있었습니다. 진짜 이런 절망적인 순간도 없었죠. 제발, 제발 하면서 바라보는데 그 종목이 천원 아래를 뚫고 내려가더군요. 문득 회사가 망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 두렵기 시작하였어요. 상패의 공포, 휴지 조각이 될까 싶어 그렇게 반토막에 손절을 치고 빠져나왔습니다.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계기가 되면서, 메뚜기 마냥 이 종목 저 종목 기웃거리며 공포에 빠져나오길 수 차례 매매를 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종목은 내가 팔 때가 저 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망하게 되었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손절한 주식은 6년이 흐른 뒤 종목명도 가물거릴 때 우연히 검색을 하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 종목이 글쎄 10만원이 되어 있더군요 이것만 가지고 있었어도 100억 자그마치 100억입니다 하지만 저는 마이너스 통장까지 다 잃어버리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는 두 번의 깡통계좌에서 주식은 삼세판 삼세판은 도전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에겐 그래도 작은 아파트가 있었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온 뒤면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또 주택담보대출에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화장품 종목만 봐서도 그래 내 분석이 나쁜 게 아니고 타이밍이 좋지 않았던 거야 스스로를 위로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원금 생각에 신용과 미술을 풀로 하고 있었던 때라 항상 불안한 마음에 직장 일도 손에 잘 잡히지 않고 있는데 어느 날 아침에 회사에 출근하니 누군가 얘기하더라고요. 미국의 빌딩을 비행기가 처박아 버렸다고요. 테러와 함께 세 번째 계좌도 무참히 박살이 났습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5천만 원이 순식간에 녹아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좀비가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몇 년을 페인처럼 회사만 다녔죠. 주변 사람들도 제가 주식으로 빚이 1억이 생겼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 제 앞에서는 입조심하게 바빴습니다. 저는 주식은 진짜 나랑 맞지 않는다고 제발 그만하자고 자아 비판을 하였고 그렇게 몇 년은 주식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무탈하게 지내는가 싶다 가도 몇년 동안 하지 않던 주식을 또 건드렸고 카드론 대출 3천만 원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터져 또 깡통을 차게 되었죠. 네 번째 깡통 여기까지의 순간들의 과정이 있었기에 길게 말씀안 드려도 뻔히 보이시죠 그리고 현재 마지막 다섯 번째 도전입니다 다시금 빚을 갚아 나아가고 있었고 세월이 흐르니 카드론 대출이 3천만 원 정도가 가능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놈의 연락은 참 친절하게도 옵니다 네번까지 실패했는데 이번에 또 실수를 하겠냐라는 생각으로 더 이상의 하락장은 오지 않겠거니 재대출을 감행하였습니다 과거 습관들을 버리고 시작했어야 했는데 신용매매와 미수 몰빵의 버릇은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저를 살아남지 못하게 하였고 정말 세상이 어찌나 원망스럽던지 죽고 싶은 마음뿐 이었습니다 나를 더 힘들게 했던 기억은 동학개미운동으로 주식이 급 반등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날은 내 주식계좌에 예수금이 3천만 원에서 3백만원 정도밖에 없었으니까요 주식투자로 21년을 보내고 세월을 허비하고 거기에 비까지 다시 1억이 넘게 생기니 정말 삶의 의미가 없더라고요 시골집에 다녀오는데 80에 가까운 어머니가 100만원을 주시면서 힘들면 쓰라고 하시는데 집에 올라오는 차 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여행 한번 못보내드렸는데 뭐에 홀렸는지 하루에 몇백씩 주식에 날려버린 내 자신이 정말 싫었습니다. 다시금 계산을 해보길. 마이너스 통장, 주택담보, 카드론까지 합치면 정확하게 1억 5천 정도 빚을 졌더군요 원금의 이자까지 한 달에 200만원 가량이 넘어가다보니 버티기에 벅차서 개인회생. 화산 신청을 할까 하다가도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고는 아침에 생활정보지라는 신문을 돌리고 회사가 끝난 뒤 대리운전으로 최근까지 돈을 벌어 나갔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부터는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원금 이자도 갚을 수가 없으니 말입니다. 신살이다 되어가면서 만원을 벌려고 몇 킬로를 걸어 다닙니다. 하루에 천만원도 벌어보고 한 달에 오천만원도 잃어봤던 내 자신이 한심하기 그지 없더군요. 제가 주식을 하면서 느낀 점은 절대 빚내서 주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없어도 되는 돈이면 주식을 해도 됩니다. 심리적인 싸움에서의 우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신용매매와 미수는 안 됩니다. 다들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진짜입니다. 이게 잠깐 좋을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필패의 요인이었습니다. 개인들이 피가 말라 죽을 지경이 되고 주식을 쳐다보기도 싫다고 할 때가 바닥입니다. 절대 시장과 세력은 이길 수 없으니 겸손함을 제발 잃지 마세요. 제가 느낀 바로 주식에서는 단타 미수 빚은 배고픈 사자들이 힘겨운 사냥을 마치고 만찬을 즐기고 있는데 거기에 약하디 약한 하이에나가 고기를 얻어 먹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물려죽습니다. 세력은 배고픈 사자들입니다. 저는 하이에나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먹고 있는 먹이를 절대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배가 불러 관심 없을 때 잠깐 고기를 얻어 먹을 수는 있겠으나 계속 옆에서 얼쩡거리다가는 물려 죽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빚을 내면 조급해지고 잘 아는 사람도 조급해지면 지고 들어가는 것 같네요. 제 경험상 주식에서 너무 쉽게 돈을 벌려고 했던 저로서는 이제 조용히 주식 시장을 떠납니다. 정말 영혼까지 바쳐 빚을 내어 주식을 했던 사람으로서 누군가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빚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투자를 하고 있으신 분들께서는 지금이라도 자신을 뒤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생활 한지는 6년째입니다. 아직 미혼이고요. 제 나이는 34살입니다. 20대 직장생활 초기에는 한달한달 한달 통장 속으로 돈이 쌓여가는 걸 보고 있으며 스스로 뿌듯함과 대견함을 느꼈었죠. 누구나가 그때의 열정은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인생이 장리빛이었습니다. 하는 일도 보람을 갖고 일을 하고 있었고 곧 결혼도 해야 되겠구나라고 마음먹었고 모든 것이 부러울 것이 없는 상황에서 저희 20대 후반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안정적으로 내 삶은 무난하고 좋았습니다. 때는 2020년 1월 코로나가 발발했습니다.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서로 조심하자며 데이트다운 데이트를 하지 못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마스크 쓰고 여간 불편했던 터라 저는 밖으로 나돌아다니는 게 꺼려지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어느 날 출근을 했는데 여기저기서 직장 동료들이 웅성웅성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동기와 함께 아침에 담배를 태우러 가면서 무슨 난리가 났냐고 물어봤습니다. 삼성전자가 뭐 어떻고 카카오에 돈만 넣으면 두배니 어쩌고 알고 봤더니 주식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렇구나 라고 넘겼죠. 그러나 몇날 며칠이 지나도록 동료들의 계속되는 이야기에 약간의 호기심이 발동했었어요. 선배 무슨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요새 코스닥이라는 게 있는데 전종목 상한가 치는 게 재미있어. 눈 감고 그냥 아무거나 넣으면 돈 먹는다고 보면 돼. 나는 오늘 하루 만에 한달 월급 벌었다? 아무리 관심이 없었던 저로서도 솔깃하는 거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며칠 후 계속되는 주식 열풍 속에서 직장 동료들의 승전보 소식은 계속 들렸죠. 저 또한 그렇게 승률 계산상으로 손해는 안 보겠다라는 생각 속에 당당히 그 열풍 속으로 합류했습니다. 선배 나도 주식을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계좌 있냐? 당연히 있죠. 우리들 월급 자동이체 되잖아요. 그런 은행 계좌 말고 증권 계좌. 계좌면 다 똑같은 계좌 아닌가요? 야 너는 그냥 주식하지 마라. 그렇게 무시 아닌 무시를 받으며 비대면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당시에 제 통장에는 약 2천만 원 넘게 저축이 들어가고 있었고 거의 월급을 저축하였던 터라 돈이 없어서 예금담보대출로 5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아서 때를 노리고 있었죠. 그러던 중 선배 누군가의 조언에 따라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의 한 종목을 택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며칠 후약 100만원 정도의 이익을 내주더라고요. 500만원을 투자했는데 며칠 후 그것이 600만원이 되었습니다. 주식의 주자도 몰랐던 저는 그게 부당이익으로 느껴지면서 어디서 압류당하는 거 아닌가 싶어 얼른 전액 인출하였죠. 그리고 간 크게 대출받았던 금액 500만원을 누구에게 들킬세라 얼른 상환했어요. 아직 남은 100만원. 일단 차에 기름을 가득 넣고 치킨을 한 마리 포장해서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도 돈이 90만 원이 남아있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것이 있었다니 참 세상 그동안 헛살았구나. 그 은행이자 몇 푼이나 한다고 월급 받으면 거의 저축을 하고 쓰고 싶은 것 참아가며 적은 은행 예금이자의 나의 장밋빛 인생을 그렸다니 참 누가 알면 얼마나 가짜는 인생이었나. 그래 나의 참다운 인생은 지금부터야. 이후 친구들에게 그동안 저축한 답시고 쫀쫀하게 굴었던 것 화끈하게 쏘면서 저는 다짐 아닌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그동안 저축하면서 살았던 생활이 익숙히 되었던 저로서는 감히 다시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할 엄두를 못 내고 하루하루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몇달전 여자친구가 집안 사정상 돈이 급히 필요하다고 해서 800만원을 빌려준 적이 있었는데 여유가 돼서 이제 돈을 갚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좌로 넣으라고 했더니 급할 때 빌려줘서 너무 고맙다고 저녁을 사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저녁에 오랜만에 데이트를 하는데 계좌로 800만 원을 입금했다고 합니다. 이 돈은 그때 너무 고마워서 내가 따로 챙겼어. 우리 오빠 용돈. 봉투에 100만 원이 있더라고요. 결혼 준비하면서 부담될 텐데 용돈까지 따로 챙겨주는 여자친구의 모습이 너무나도 귀여웠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집으로 들어오는데... 돈을 넣긴 넣어야 하는데 어디로 넣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여자친구한테 빌려준 돈도 신용대출을 냈던 터라 상환을 할까라고 생각하던 찰나 얼마 전에 일이 생각나. 그래 잘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 증권계좌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고심을 했죠. 이번에 무엇을 들어갈까? 고민하던 중 이번에는 빠르게 올라가는 유명한 코스닥 매매속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했지요. 그래서 종목을 물색하던 참 단순무식하게 선택한 종목은 직장선배가 들어가서 얼마를 손실을 보고 있는 코스닥의 한 종목이었 죠. 지금 내가 저 종목 들어가면 최소한 저 선배보다는 잘 투자한 거다라는 단순한 결론으로 800만원 아니 여자친구한테 받은 100만원까지 모두 털어 900만원을 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다음날 하한가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코스닥은 워낙 등락폭이 들쑥날쑥해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하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좌절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마이너스 200만 원이 찍혀있습니다. 먼저 들어간 선배는 빠진다고 빠졌고 저는 당시에 주식은 이익이 나야지만 팔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냥 있었습니다. 도저히 팔 용기가 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장 끝나기 10분 전 갑자기 하한가였던 게 상한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야너 아직 들고 있냐? 이게 뭐냐 왜 상한가냐? 아 짜증나네. 네 아직 못 팔고 있었어요. 라고 말하며 속으로는 이야 진짜 재밌다. 역시 나는 주식과 궁합이 맞구나 나처럼 해야지 선배는 바보구나 했었죠 그 선배는 입에 거품을 물었고 눈알이 시뻘겋게 충혈되더라고요 그날로 제가 보유했던 주식은 연달아서 상한가를 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거의 돈이 복사 되는 환상적인 나날들이었죠 802천 0 1000만원이 1500만원 그리고 2000만원 연일 뉴스에서는 주식시장의 과열 논쟁을 이슈화시키며 비투는 위험하다고 기사를 때리고 있었지만 한번 불붙은 제 주식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루하루 치솟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무식하게 먹는 게 미안해서인지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공부라는 것을 했습니다. 시중에 주식에 관한 책 7권 정도 독파했고 당시 종목토론실과 커뮤니티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당시 저희 나이 32살에 이렇게 화려하게 보내고 있었으니 대기업 다니겠다. 신체 튼튼하고 돈까지 잘 벌고 있으니 세상에 무서운 게 하나 없더군요. 900을 투자한 돈이 2천만 원을 넘어 3천을 향하고 있을 때 저는 이 돈에 제 저축한 돈을 보태서 부모님 도움 안 받고 멋있는 아파트 하나 전세로 계약해야지 라는 자식으로서의 뿌듯한 생각도 가지고 있었죠. 여기까지가 순진했던 한 직장인의 행복했던 삶의 줄이 끊어지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은 결론만 말씀드리죠. 하늘 높을 줄 몰랐던 제주식이 고점에서 꺾이자 소위 물타기라는 것을 알았죠. 바로 빼어야 했지만 줄어드는 수익금을 보고서는 빼지 않았습니다. 900만원을 넣고 그렇게 올라갔는데 지금 내렸을 때더 넣으면 얼마를 더벌수 있는 거야? 이 종목에 대한 무슨 확신이 있었는지 악마가 씌었는지 3천만원짜리 적금을 깼습니다. 그리고 더 매수 계속 매수를 했습니다. 오를 때신기루가 꺼지듯 단 며칠 만에 제 계좌는 파랗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동안에 물타기로 평균 단가는 높아진 상태이고 마이너스 폭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900만원에 적금에서 뺀돈3천만원 내려갈 때는 더 빠르더군요. 마이너스 1천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때 공부했었던 책에서는 신용매매 하는 게 있었고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글귀를 보았는데 그 말이 스쳐 지나가더군요. 다시금 직장인소액 대출을 300만원 받고 계좌에 집어넣은 뒤그 종목을 신용매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려갈 때마다 대출을 하고 신용매수를 하면서 1억가량을 신용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총 1억 5천만원이라는 돈이 이한 종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대출을 하다보니 소위 빚이라는 게 사람 미치게 하더군요. 세상에 나같은 사람이 빚을 지다니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난 적이 여러 번 미칠 것 같은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한가두번 반대의 매매의 개념도 뭔지도 모르겠지만 아직도 설명을 하기도 어려운 제 수준이지만 결말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초조한 마음에 빨리 원상복구해서 예전에 저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시발점이 결국 빚더미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과정 속에서 계속 봤던 대출의 합이 8천입니다. 대려 결혼자금까지 다 날려가며 여자친구에게는 코로나가 심하니 결혼을 미루자고 조금 더 있다가 하자고만 했습니다. 돈도 없고 빚만 있다고는 도저히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결혼은 제 모습에 스스로 혐오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엄두도 못 내고 있고요 친척들은 직장생활 그 정도 했으면 최소 얼마 모았겠네 라는 말을 할때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롭습니다 아무 일도 못하고 있네요 그동안 가끔 이곳 주식 실패담을 들어오면서 저보다 더한 분을 보면서 간접적인 위안을 삼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간접적으로 위안을 삼기에는 이제는 제 마음에 상심이 너무 깊습니다 저 진짜 어떡하나요 이 지긋지긋한 삶을 벗어던지고 싶은데 그게 쉽게 안 되네요. 그렇다고 짊어지고 가자니 너무 무겁습니다. 돈도 잃었다. 명예도 잃었다. 친구도 잃었고 가정도 행복도 다 잃었다. 저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마흔하나 저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했었는데 유복한 가정에서 누나 둘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유명기를 보냈지만 저는 인생에서 실패한 놈입니다. 아버지 도움으로 군제대 후 남들은 입사도 못해서 안달날 정도의 대기업의 낙하산으로 입사했지만 그 조직 문화에 흡수가 안 되었죠. 주변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후배들은 치고 올라오는 사회생활이 이 땅에서는 도저히 저랑 맞지 않는 그런 성격이었네요. 그 이후 회사도 때려치우고 겁없이 28살에는 중국까지 건너가서 사업한다고 아버지 재산과 집세채를 날려먹고 한국에 돌아왔었죠. 그렇게 10년간을 방황하며 누나들이 주는 생활비로 놀고 먹고 하는 일도 없이 무위도식하며 아주 파렴치했었군요그 10년간을 주식에 청춘을 바치는 와중에는 수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소중한 것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세상은 참 넓고 할 일도 많고 다채로운 곳인데 뭔가 이제는 이 세상에서 혼자이자 외톨이가 된 느낌입니다. 무언가 남들보다 잘나고 싶었고 잘해보고 싶었지만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전화나 연락은 오지 않고 각종 대출이나 스팸 문자들만 가득한 휴대폰을 보니 무언가 인생에서 나를 조롱한다는 느낌이 드는 하루라 글을 이렇게 적어봅니다 젊을 때 보았던 영화 빠삐용이 지금 저의 신세와 다를 바가 없네요 억울한 살인 누명을 쓰고 감옥에 투옥된 빠삐용 그는 그곳에서 탈출을 꿈꾸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의 탈출 시도는 번번이 좌절되고 그의 다른 대가는 살아서는 나오지 못하는 철저히 차단된 독방이 감금된다 추위와 굶주림 때문에 급기야는 벌레까지 잡아먹어가며 버텼지만 그도 이제는 점점 기력이 쇠퇴해졌다 그리고 죽음의 공포가 점점 드리워지던 어느 날 지쳐 쓰러져 잠든 그는 꿈을 꾼다 꿈속에서 그는 자기에게 살인죄라는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관을 만난다 빠피영은 그에게 한 걸음 두 걸음 다가가며 소리친다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소 그건 당신도 알지 않소일까 그러자 재판관은 말한다 맞다 너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지 그건 나도 아주 잘 알고 있다 그럼 왜 그리 판결을 낸 것이오? 하지만 자네는 살인보다 더한 끔찍한 죄를 저질렀구나 그러자 빠피용은 억울하다는 듯 물어본다 그게 뭐여? 재판관은 단호하게 말했다 너는 살인보다 더한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대한의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건, 그건 바로 내 인생을, 인생을 낭비한, 낭비한 죄인이라 그 말을 들은 빠피용은 힘없이 고개를 떨군다 이내 수긍하며 인생을 낭비한 죄를 중얼거리며 그는 돌아선다 나는 유죄구나 많은 시간 오직 주식 매매로 부자가 되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텨온 지난 세월을 오늘부로 마감하려 합니다 흔히 말하는 계좌가 말라버려 매매를 할수 없는 처지가 되어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하기는 싫지만 제 그릇으로는 주식으로 부를 축적할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참 올해도 걸렸지요 한때는 꿈도 많았고 희망도 많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실패해도 나만은 성공할 줄 알았는데 내 능력이 안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방금 어머니와 마지막 통화에서도 눈물이 앞을 가려 차마 말을 할 수가 없더군요 아버지는 누나들에겐 인색하셨지만 제겐 다 주셨죠 집세채를 날렸을 때도 진심으로 절더 아껴주고요 하지만 지금은 누나들이 더잘 살고 엄청 부자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죄송스럽게도 제가 해야 할 일들을 누나들이 다 합니다. 요즘은 어릴 적 추억들이 생생하게 기억이 되는군요. 그만큼 과거가 그립나 봅니다. 지난 시절 꿈도 희망도 이제 다 흘러간 시간 속에 묻어버리고 이제 더 이상 인생을 낭비하는 죄인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럼 안녕히들 계십시오. 남아계신 분들께도 신의 가호와 은총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